유럽으로 향하던 주호화 여객선 포세이돈 호가 거대한 해일을 만나 거꾸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cg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배우들은 쏟아지는 물폭탄을 정통으로 쳐맞고 맨몸으로 세트를 굴러다니며 재난 상황을 스스로 연기해야 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재난 그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는 생존자들 간의 갈등과 화합, 탈출을 위한 여정이 진정한 감상 포인트였죠. 진 해크먼이 주인공으로 등장, 생존자들을 이끄는 목사로 여련했으며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과 시각효과상을 수상, 고전 재난 영화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문제는 타워링 임페르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35층짜리 고층 빌딩에서 벌어진 초대형 화재 사건을 다루 고 있습니다. 원래는 글라스 임페르노와 타워 라는 작품이 각각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두 작품을 하나로 병합 현재의 타워링 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마천루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를 심도 깊게 묘사 고립된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기와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과정이 매우 디테일하게 그려집니다 화재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 중에서는 현재까지도 따라올 자가 없는 명실공히 원탑 오브 더 원탑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폭파시켜 빌딩의 화재를 단숨에 진압하는 라스트 씬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이 히터 규모 7 수준의 강력한 대지진이 la를 강타합니다 작중 묘사에 따르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을 한데 모은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등장하는 재난신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한 묘사는 카메라를 흔드는 것으로 간단히 연출했지만 수많은 건물 세트를 직접 제자 모조리 박살내 주면서 역대급 스케일을 만들어냈는데요 대부의 마리오 포조가 각본을 썼으며 영화음악계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담당 앞선 두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긴 하지만 역시나 7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난영화 중 한편입니다 미국 ABC 방송국에서 제작한 TV용 영화 캔자스 시티를 배경으로 미국과 소련 간에 벌어진 전면 핵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를 살고 있던 관객들에게 핵전쟁의 위험성과 참혹함을 알려주었던 숨겨진 명작인데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핵폭탄의 무시무시한 위력, 그리고 핵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지구를 보여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 극중에 등장하는 핵폭발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특수효과를 사용했는데요. 다름 아닌 물속에 페인트를 부은 뒤 이를 고속으로 촬영, 위아래를 반전시켜 그럴싸한 버섯구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지금 보면 상당히 조악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결말도 굉장히 절망적, 거의 호러영화를 방불케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입니다 유저지와 맨하튼을 연결하는 홀랜드 터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던 한 범죄 차량이 유독 폐기물이 가득 실려있는 트럭을 들이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에 휩싸이는 터널 내부 영화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매우 스펙타클하고 과감하게 그려내는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전직 응급 구조대장으로 등장 터널 안에 갇혀있는 생존자 구출을 위해 온몸의 말근육을 적극 활용하 됩니다. 90년대 재난영화의 봄을 타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재난 블록버스터로서 그럭저럭 소수하게 감상할 수 있는 화끈 뽀짝한 영화 생존자들의 탈출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클리셰를 훌륭히 활용한 가장 보편적인 재난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truck. 피드를 연출했던 얀 드봉 감독의 1996년작 영화 토네이도를 연구하는 기상학자들이 등장합니다 한적한 시골을 배경으로 하여 스케일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스치기만 해도 모든게 초토화되는 토네이도의 위력만큼은 그 어떤 재난영화보다도 세밀하고 강력하게 그려진 작품이죠 토네이도를 타고 젖소가 날아가는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킬포 자연재해를 다룬 재난영화 중에서는 지금까지도 최고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Go in t e 다음은 영화 인디펜던스데이의 외계인 침공신입니다. 지구의 상공을 뒤덮은 ufo가 대대적인 포격을 개시 곳곳에 있는 랜드마크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인데요. 현재까지도 외계인 습격하면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를 만큼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감독인 롤랜드 에머리는 재난장르에 특화된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인디펜던스데이는 그러한 정체성 확립의 시초가 되 작품이며 이후 투모로우 2012 등을 연출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굳혀나가게 됩니다. 장르의 장인이 만들어낸 역대 최고의 폭발씬, 놓치면 안 되겠죠? 약 2만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미국 북서부의 자그마 산골 마을 이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휴화산이 분화를 시작합니다 영화는 화산 폭발의 전후 과정과 이에 따른 지표 변화 등 화산이 분출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재해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그렸는데요 먼저 온천의 산성화와 가스 활동 증가, 지열 상승, 화산성 지진 등의 전조 증상이 일어나며 이후 화산탄, 산사태, 용암류 화산 쇠설류 등 다양한 재난 장면들이 세세하게 펼쳐집니다 감독은 스피시즈를 연출했던 로저 도널드슨 뛰어난 고증과 더불어 약간의 영화적 과장이 더해진 지금 봐도 여전히 재밌고 스펙타클한 작품입니다 단테스피크와 같은 해에 개봉됐었던 또 다른 화산 재난 영화 여기서는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모티브는 1973년에 있었던 엘드펠 화산 폭발 사고이며 대도시의 호수 밑바닥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는 꽤나 충격적이고 낯선 소재를 다루고 있죠 여기서도 폭발적인 분출이나 화산탄이 등장하지만 최고의 빌런은 용암류라는 설정 주인공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도시를 침식하는 용암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그립니다 단테 스피크에 비해 임팩트는 살짝 아쉽지만 드라마적인 부분에서는 이쪽이 압승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역대 최고의 명작 중 하나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타이타니코의 침몰 사건을 다뤘으며 잭과 로즈라는 가공의 연인이 등장 재난과 다큐 로맨스를 한 큐에 때려 박아 어마무시한 시너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타이타니코의 침몰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 말 그대로 스펙타클의 진술을 보여주는 화끈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는데 네요. 물론 이 작품 자체가 재난 장면에 모든 걸 올인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현재까지도 역대 흥행 수익 2위에 빛나는 전설의 갓띵자 설마 아직도 못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과 기획을 맡은 1998년작 영화 거대한 해성 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아포칼립스 재난물입니다. 해성의 크기는 무려 에베레스트급 최초 발견자들의 이름을 따서 울프 비더만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이후 1차 파괴 작전으로 인해 해성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각각 울프 와 비더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크기가 좀 작았던 비더만이 울프 보다 먼 먼저 지구를 강타 대서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해일이 발생하며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순식간에 쓸려나가고 마는데요. 가히 지구 멸망을 방불케하는 어마무시한 비주얼이 장렬,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재난의 규모 자체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수준인데요. 롤랜드 에머리의 2012와 더불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대규모 재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폭발의 화신 마이클 베이 감독의 1998년작 영화 딥 임팩트와 마찬가지로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위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마이클 베이의 작품답게 현실성과 고증 따위는 진작에 개나 졌지만 브루스 윌리스라는 톱스타의 등장, 철저히 오락성만을 중시한 단촐한 구성으로 인해 경쟁적인딥 임팩트를 제치고 초대박 흥행을 거두었었죠. 여기 등장하는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이 약1 2 0 0 k g 딥 임팩트의 해성이 약 11km였으니 무려 10배가 넘는 크기인 건데요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유성우, 재난 씨는 이러한 소행성의 위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철저히 흥행을 위해 만들어낸 전형적인 미국식 영웅주의와 과장된 연출이 넘쳐나는 영화 하지만 킬링타임용으로는 역시 마이클 베이가 제격입니다 조금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